그러나 얼마 전, 김정은은 특별판에서 호화로운 몰, 이즈즈메이박 S-600 세단을 사용했고 200일, 5년에 출판된 표준에 비해 조심스럽게 장갑을 입었다. NK에 따르면 뉴스, 김정은의 새로운 메르세데스 대시, 마이 바흐 S-600은 한국에 데려가기 전에 개인화될. 가능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Mercedes Maybach S600 표준 버전은 Mercedes의 S600 버전을 기반으로 한 전이 개발되었지만 20cm 연장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수직 막대가 있는 그릴과 같은 사소한 차이점, 뒤쪽의 삼각형 창문이 C필러로 이동하고 양면 크롬, 글라스 도어의 경계면이 자동차의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더하여 차의 후반반에는 메이 밖에 로고가 있다. 내부 공간은 매우 넓고 고급스러우며 메르세데스 대슈벤츠가 현재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진보된 옵션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후보좌석은 자동차 소유자를 위한 지역이다. 그래서 와그 들은 더 특별하다. 앞 좌석 뒤편에는 약 10인치 너비의 엔터테인먼트스 크린이 있습니다. 좌석은 크고 조용하고 넓으며 전기조, 절및 마사지 모드가 있습니다. 넓고 편안한 발판은 사람들이 장거리 여행을 편안하게 쉬게 합니다. 중심축에는 컵홀더, 12V 전기 드라이드. 및 보관함이 있습니다. 특히 두 개의 후부 좌석의 중앙에 알코올, 맥주 또는 청량 음료와 온난화 정권을 포함하는 냉각 컴파트먼트가 또한 있다. 표준 메르세데스데시 마이 바흐 S600의 힘은 523. 마력과 830Nm의 최대 토크의 용량을 생산하는 거대. 한 엔진 블록 B12 6.0L에서 비롯됩니다. 차량은 5초 동안 0에서 100km-H에서 가속하고 250km-h의 최고 속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시 마이 바흐 s600은 일반적으로 약4 0만 달러의 비용이 들지만 특히 강력한 리더의 경우 n은 훨씬 더 높습니다. 물론 이것은 비밀입니다. 앞서 김정은은 2014년 4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방탄 S-600 풀먼 가드를 사용했다. 2014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다넬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